디얼 10월에 태어난 엔진 벌서 10월이라니 가을에 태어난 우리 엔진 생일 축하해요 가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엔하이픈 새 앨범도 나오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엔진 여러분들도 생일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제일 행복한 생일 보내기에요 그리고 이번 활동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엔진 오 단저비 오메드토 고자이마스 그리고 10월에 태어난 우리 희승이 형 생일 축하해요